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이 붙었는 법은요, 다른 법에 가장 우선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특별이 안 붙었는 건 일반 법이고, 그 일반 법 있다면은 특별이 붙었으면은 특별 그 법이 가장 우선,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 이 법이 <웃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꽤 오래됐어요. 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공포가 1969년에 자,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개정, 개정, 개정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쪽은 어, 아마 보건범죄단속에 대해서 어,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자이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자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동물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가중 처벌. 죄를 처음 한번 짓는 사람보다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사람 가중 처벌을 받죠. 이와 같이 특별 조치법입니다. 가중 처벌을 목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 자, 여기에 딱이 법은 어디에 우리와 관계되네요. 부정식품, 첨가물. 이게 바로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정의약품, 이런 것들은 우리 쪽과는 조금 별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 2조에 들어왔어요.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어떻게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보자. 자, 식품위생법 37조 1항 뭐 등도 이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고 제조 가공한 사람. 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혹은 등등 건강기능식품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시킨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뭐 취득한 사람, 그다음 또 판매를 알선한 사람,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처벌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처벌 내용이, 1.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재 유해할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야 대단하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식품청과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그러니까 판매가격 금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소매가격으로 자 이렇게 판매됐다 그러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하죠? 그 다음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뭐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제, 제1호 죄를 범하여 사람이 사상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1항의 경우에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에 소매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을 병과한다 징역 플러스 벌금 병과한다 굉장히 무거운 벌입니다. 특별조치법. 자, 부정의약품. 이쪽은 뭐 그냥 건너뛰고요. 자, 부정의약품. 그 다음, 재범자. 뭐 제2조 또는 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집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에, 3년 내에 다시 또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3조 1항 1호 죄를 범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부, 죄를 두 번이나 지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낮은 게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 부정유동물을 제조한 경우 이거는 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20,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동물을 제조한 사람, 그 다음 같은 법에 취급 제한 금지 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었거나 허가된 유동물, 또는 취급 제한 금지 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도 다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유동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크죠? 굉장히. 자, 유동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재 유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판매가격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차한다. 제1항 경우에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한 벌금도 변과한다. 징역 플러스 벌금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어, 어떻게 보니 굉장히 끔찍한 법이다. 그렇죠. 지금 뭐 사형, 무기징역 나왔는 건 아직 못 봤잖아. 이 특별조치법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공중 퍼블릭 헬스입니다. 공중위생 자, 이법원 제1조 목적 이법원 공중이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 대중이 이용하는 영업에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정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2조 정의 공중위생영업이라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그리고 숙박업은 이런 것이다. 등등. 자,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도록, 시설,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욕장업이라 하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자, 다만, 그냥 이게 단서조항은 항상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십시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그럼 목욕장업이라는 것은 물로 목욕을 할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 황토 옥동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자 이걸 목욕장업이라고 영업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이용업 미용업이 구분이 돼나오죠 그죠 자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영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이라는 것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자, 여기도 보면 일반 미용업이 있고 피부 미용업이 있고 네일 미용업이 있고 화장 분장 미용업이 있고요. 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도 있고, 뭐 종합 미용업, 가에서 마까지 전체 모두를 하는 종합 미용업도 있다. 그 다음, 세탁업이라는 것은 의류 및 섬유 제품이나 피혁 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그 다음, 건물 위생 관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그 다음, 제1항에서, 제1항 2호에서부터 4호까지 6호 및 7호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있어 세분할 수 있다. 좀더 세분화 할수 있다. 이 얘기고요. 제6조2의 위생사 면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과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자, 일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자,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다음 학점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 외국의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양사 면허를 준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며,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합격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자, 그 다음. 자,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으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 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나서 자, 부정행위를 했다. 그 사람은요. 위쪽에 제사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 시험 후에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 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그런 쉽게 얘기하면 원래 시험에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험 무효 처리되버리고, 이 시험 후에 두 번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면 총몇년 돼버립니까? 3년 동안 시험 못 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시험 당연히 불합격이고, 앞으로 이 2년을 더 2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으니까 2년 더 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음 각호 언어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없다. 자, 이거는 영양사도 똑같습니다. 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그런데 다만 단서 조항으로 전문의가 전문의가 그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험 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면허를 받을 수가 있다. 면허를 받을 수가 있다. 시험을 칠 수가 있다가는 면허를 받을 수가 있다.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겠지. 그 다음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검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 검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조항은 국가고시 면허 거의 그 대동소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위생사 영 육조 2제조의 이에 위생사 국가 시험 시험 방법은 어떻게 치르느냐? 필기 시험 이렇게 다음 과목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친다. 공중 보건학, 환경 위생학, 식품 위생학, 위생곤충학, 그다음 위생관계 법령. 자 법령. 법령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그 다음 실기시험도 있는데 자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방법에 따른 검정인데 실기를 실제로 실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실기시험을 필답으로 필탑으로 시험을 친다그 다음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은 각 과목 총점의 40% 이상. 다시 말해서 과락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0각 과목별 과락입니다. 그리고 전과목 총점은 60% 이상. 합격하면 필기합격 그 다음 실기는 삼교시 실기가 실시되는데 일기 실기 시험은 필기와는 또 별도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실기 필기 모두 합격 그러면은 면허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자, 보정 행위 앞쪽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법제 6조 2의 제사항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국가 면허시험 거의 대동소야 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 대리시험을 오래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이것도 부정행위입니다.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등을 이용해서 해당 시험 내용,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리용으로 정하는 행위다. 자. 부정행위 내용.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영양사도 동일합니다. 자, 11조 규칙에도 있고, 11조의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은 조건 만족하면 다 발급되는 거고, 그 다음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되는 경우,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재발급 받습니다. 그다음, 뭐 수수료는 있고, 면허증 재교부 그다음, 자 위생사 면허 취소, 취소 사항.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취소,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6조의 2, 제 7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된 경우. 자, 6조 2항. 앞쪽에서. 자, 6조 2항. 한번 봅시다. 어딥니까? 6조 2항. 저, 6조 자, 여기에 위생사 면허의 6조 2항의 7호 이겁니다. 위생사 면허를 자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에, 잘못되어서 면허가 발부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면허 발부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어떤 정신질환자가 되었다든지 마약류 중독자가 되었다든지.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취소. 다음에 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취소.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쪽에 면허 대여가 바로 이렇게 면허 취소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다음 위생제 8조 2의 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자, 위생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하수 그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 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6. 그 밖에 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업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업무냐, 업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행령 6조, 제6조의 3에 의해서 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업무라는 것은 1. 소독 업무 2. 보건 관리 업무 두 가지입니다. 소독 업무 보건 관리 업무 그 다음 부칙 됐고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깐